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. 어, 여기, 왜 I was가 아니에요? 그니까, 네. 어,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게, 네. 과거에서, 과거를 쓰라 했잖아요, 동사에. 이 과거를 네. 쓸 때요. 네. 과거를 쓸 때, 그, 그냥, M이나, 그니까, was나, 이런 단수가 나오잖아요 네. 단수는 꼭 복수로 써줘야 돼가지고 이게 월로 바뀌어요 아 그냥 일단 뭐 주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월로 쓰는 거예요? 네 그럼 시가 있어도 시, 원수가 아니라 시, 월 쓴다는 말씀이신가요? 시, 원네아 그냥 좀 외워야겠네요 네 아, 이게 좀알것 같아요. 어. 네. 그럼 이제 이게, 음, 지금 설명해 주신 1, 2, 3번이, 결국에 지금, 이제, 어, 이표전 가정에 대한 거, 가정과. 네.